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보세요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5kg를 뺐습니다 <웃음> 제가 살을 어떻게 뺐는지는 나중에 다 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떡볶이 먹죠 가래떡 오징어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공갈만두가 맛있대요 공갈만두 피카츄 야, 나,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막 300원! 막 이랬던 것 같은데, 1500원이야? 어, 비싼데. <웃음> 이거 공갈만두가 맛있대. 하나 먹어보요 맛있게 먹어요. 떡볶이 먹어볼까? 옛날 스타일의 가래떡 떡볶이. 한입 투입 한줄 순삭 튀김은 요즘 스타일이네 옹사운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침착해, 침착해. 우와, 맛있다. 맛. <웃음> 이게 진짜 궁금해서 공갈 만두. 야야 공갈만두 야, 보통 진짜 맛없잖아요 약간 이걸 돈주고 <웃음> 하여튼 맛없는 데가 많은데 얘는 약간 요즘 스타일이다 씹을 때 식감이 장난 아닌데? 좀 과장해서 말하면 크로아상 먹는 느낌이에요 식감이 와... Wow. 먹다보니까 여기 가래떡 크기가 딱두 입이면 끝낼 수 있는 크기잖아요 1인분에 3줄이었으니까 여섯 입이면한끼 식사를... <웃음> <웃음> 추억의 피카츄 어디가 다이냐 이 곰돌이 같은데 피카츄가 아니라. 그죠? <웃음> 너 곰돌이. <웃음> 이 귀가 아무리 봐도 곰 곰돌이긴데 이거. 동글동글. 맛은 똑같네. 추억이었다 <웃음> 짠! 라볶이 먹어도 맛있겠다. 음... Mm. 그러 보니까, 여기 쌀떡인데, 뭐 간이 싱겁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. 배부다. 만족.